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합시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 굉장히 제목이 굉장히 어, 끌리죠. 어, 저 제목이 안 끌린다면 새날교 교인이 아닙니다. 맞지요? 주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내가 예수 믿고 복받고 사는 것은 여러분 소원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아멘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원일 겁니다 뭐 거창한 이론과 지식보다 정말 단순하게 그분을 좀더 가까이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복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정말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어떤 씁쓸한 내 안에 갈등들이 주님 만남으로 그런 것들은 순식간에 박살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더 깊게 또더 쉽게 그리고 더 가까이 그렇게 어, 경험할 수는 없을까 단순하면서 누구나 다 그런 어, 방법들을 어, 좀 정리를 조금 해, 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수 년간 수십 년간 돌을 닦듯이 막 기도해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까이 누구나 쉽게 누구나 단순하게 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영성의 책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어, 정원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영성에 많은 도전을 준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저서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정원 목사님의 부르짖는 기도를 한 10년 전에 그 책을 만난 것이 제게는 큰 은혜가 되었어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원 목사님의 책들 대적기도, 침묵기도, 여러가지 주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길 시리즈를 쫙다 사가지고 거의 다 보다 싶피했는데 오늘은 그 정원 목사님의 주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길 누구나 가까이, 누구나 쉽게 그. 꾸준히 이것들을 실행해 보면 분명한 이 경험과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한번 따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자 그러면 저그 다음 나오는 글들은 정은 목사님이 저거는 간략한 글인데 그 간략한 글 속에 굉장한 임팩트 있는 그런 어떤 어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자 정독하듯이 어, 저 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아기가 엄마를 부르는 것이듯이 그리고 그 언어가 엄마에게 가장 감동을 주어 아기에게 오게 하듯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하여 우리 곁에 오게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까이 오십니다 주를 부르는 자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잠이 깼을 때 조용히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것은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불과 5분만 그렇게 해도 당신의 하루는 아주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분이 평생 동안 주님을 만나는데 깊이 만나고자 하는 평생을 들인 분이에요 이 목사님은 그런데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저 부분입니다 단순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라는 거에요 그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한5분가만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냥 불러보세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당신과 그의 팀들이 그렇게 주님을 쉽게 경험했다는 것, 만났다는 것 그런 어떤 영성을 판 분들의 조언을 내 것으로 삼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저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더 쉽게 그렇게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화려하고 미사 여구가 쫙 늘어놓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아기가 엄마라고 부르는 그 소리듯이 그 언어가 엄마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기에게 달려오게 만드는 그 소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때 그분은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곁에 오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엄마, 아빠도 아빠! 아빠가 뭡니까? 할비 해도 막 쫓아가는데 요새는 뭐 할비해도 내가 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할비 요새 뭐 출근을 못하겠는가 할비 할비 참 출근을 발걸음이 안되죠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 정도라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그의 평생을 통해서 이걸 경험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까이 주를 부르는 자는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경험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신성하고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 그냥 아침에 잠이 깼을때한 5분만이라도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되기 때문에 그날은 너무나 행복한 하루요 복된 하루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시간 은 5분 정도, 5분 정도 예, 한번 주님만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만 생각하면서 막 크게 부를 것이 없죠. 집에서 부르는데 조용히, 그러나 속으로 주님 부르지 마시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한번 주님이 아주 가까이, 아니면 주님이 멀게 느껴지는 분들은 주님이라고 소리를 내도 상관이 없겠지요. 주님이 실제 하신다 옆방에 계실 수도 있고 마루에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현관 밖에서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느낌의 정도에 따라 주님을 부르는 소리의 강도는 여러분이 조절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조용히 주님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몸을 만지시고 나의 마음에 임하시고 힘든 부분에 임하시는 이 경험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시간 35분까지 예, 시간 드릴 테니까 심디사이즈 두 대를 좀 해주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요 기도 시작하십시오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이 시간에 한번 소리 냅시다 소리... 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까이 오십니다. 주를 부르는 자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리 보시죠. 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두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어 분은 크리스 오야킬로메라고 하는 목사님의 저서인데요 성령님이 당신을 위해 행하실 일곱 가지라는 책이에요 아주 소책자인데 최근에 그 소책자를 통해서 제게 성령에 관한 좀계시가더열림으로서 아주 굉장한 <웃음> 마음의 감동이 있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 첫 부분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성령님이 그 임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오늘 한번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 시대에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할수 있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이거든요 아, 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 그런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뭘 전달하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임제를. 이것이 성룡님이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첫 번째다 그래서 오야킬로메라는 목사님도 전 세계에 지금 방송매체 또 메신저로서 활동하고 있는 어, 엄청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성룡님이 행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뭐냐 하나님이 임재를 운반하신다는 거예요 와 새로운 눈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천사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시, 되게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사야 63장 9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의 면전에 있는 천사, the angel of his presence 자, 천사가 시작. 그들을 구원하였도다 주께서 그의 사랑과 그의 극률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또 주께서는 예적의 모든 날들에 그들을 안고 다니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였고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혔으니 자 여러분 저 말씀 보세요 어, 63장 10절에서 거룩한 성령님을 응급하면서 9절에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의 면전에 있는 천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 면전에 있다 말은 그분의 임재의 천사라는 거예요 임재의 천사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성령님은 아버지를 나타내셨고 성경은 그분을 그분의 임재의 사자다 아 그렇게 구약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 사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사신 전달자인 거죠 지금도 우리 성령님은 전세계 이곳저곳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시고 할렐루야 전달하시고 어,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그 임재를 지금 우리에게도 운반해 주시는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에, 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맞습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과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인재가 더 실제적이게 된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새날교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이곳에서 모이는 모임 속에 하나님의 인재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한 이게 지금 계시죠? 지혜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는 겁니다 더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 부재하시지만 그분의 임재는 모든 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다 계실 수 있지만 모든 곳이 다 임재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하여 바로 그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채리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에게 실제적이게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다윗은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 인재의 중요성을 이해했어요 그가 알았어요 하나님 인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이것이 바세바와 죄를 범한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서 이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거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르짖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말아주세요라고 부르짖었던 그 이유가 뭔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시0편 51편 11절에 다음과 같이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저를 당신의 임재로부터 버리지 마시고 저에게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거두지 마소서 이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던 내용이에요. 그다윗은 알았어요. 성령님과 인재 상관관계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거룩한년 성령님이 거두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인재가없어지더라그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 속에 내가 살게 되니까 하나님 임재 속에 내가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죠 여러 모세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을 인식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보증이 없이는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 15절을 보세요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주의 임재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주님이 임재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수 없습니다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이세예요 이게 모세예요 이게 모세가 주의 임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주여 제가 다음 한 주간도 내일도 오늘도 주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임재를 갈망할 때 하나님이 임재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정확하게 더 파고 들어가면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성령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임재는 임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임재의 전달자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재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전달하시고 운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재는 우리 믿는 자의 심령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10편 16편 11절 보세요. 아시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의 면전에는 주의 인재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임재에는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 따라 충만한 기쁨 충만한 기쁨 여러분 이거 탐나지 않으세요? 이 기쁨은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맞을 때 안락할 때 뭔가 내게 채워질 때 그때 기쁜 거죠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에는 기쁨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아멘 야, 요즘 뭐뉴스만 틀면 뭐그 중국에서 우한에서 벌어지는 그 일이 완전 도별하고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잖아요 정말 기쁨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지금 주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때 우리는 더뭐 해야 될까요? 그 소식에 더길 쫑긋하면서 단둘이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내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만드는 이런 환경 속에 살면 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령 충만으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과 상관없는 충만한 기쁨이 할렐루야! 아멘! 이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하나님의 임재는 기쁨을 주시는 임재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성령 충만을 바라야 된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자신을 내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기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성령님이 운반하시고 할렐루야 전달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를 더 경험하고 싶습니까? 성령님을 더 원하고 성령님을 더 바라고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더 원하고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더 바라고 성령 임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한 번만 따라하자 성령님 바랍니다 성령님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렇게 좀 여러분 하고 싶으세요? 네 찬양 한곡 불려드릴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성령 임재를 성령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것을 천천히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가.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정이대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소. 오늘날의 이 교회 문제는 사실 어, 기도의 모양만 일, 있지 능력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에, 이게 우리 교회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토로는, 그토로는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기도의 에,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영적 문제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다내 쫓으시고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죠 마가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어 또다시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토로는 제사드리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형식일 뿐이고 실제로는 죄물의 유혹에 빠져서 성전이 그야말로 이름만 기도하는 집이 되어있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새겨들어야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바램들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바람 중 하나가 어, 어느 누구든지 이 새날 성전에만 들어오면 다른 것보다 이상하게 기도가 더잘 되는 것 같아 기도가 더잘 되는 것 같아 이 소리를 정말 듣고 싶어요 아마 그런 느낌들이 계속 우리 교회는 살아나리라고 믿습니다 네. 특히 우 교회의 심장을 이끄는 기도의 집이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2 4시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기도의 집에 예배와 기도를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마 영적으로 조금만 이게 감각이 있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교회에서 앉아있으면 이상하게 기도가 이렇게 쉬워지는 기도가 더잘 되어지는 기도가 맛이 나는 할렐루야 그런 우리 새날 교회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새날길는 항상 이 기도의 집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즘 그 부흥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라는 그런 부담을 계속 주시잖아요. 기도에 기도로 부흥의 우물을 파야 된다. 기도로 부흥의 우물을 파야 된다. 옛날 같으면 막이 문구 하나 잡으면막 기도 돌리고 막 돌리고 할 텐데 어 지금은 좀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 계속 어 정말 그런 마음을 주신 자들이 계속 연결되어 져가지고 막 새벽기도 나오세요 기도의 집의 기도도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새벽기도도 숫자가 점점 불어나고 금요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도의 집 자리에도 계속 아,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계속 저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 물론 제가 목회자로서 기도하세요 기도로 나오셔야죠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기도생활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말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목사님이 기도시키려는가 보다 또이 소리 또이 들을까봐 어, 참그런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마음들을 계속 주시는데 그 마음을 왜 주실까?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때 오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새날교의 성도만큼 예배 때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가 부산에 잘 있을까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마음의 부담을 계속 주실까? 그것은 아마 우리가 제대로 충분히 기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더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된다 더 기도로 더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뭐 교육자들부터도 기도에 불이 붙고 교육자 사무들도 기도에 불이 붙고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장노님들 기도에 불이 붙고 목자들 막 기도로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돼야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게 충분히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정말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기도는 절대 부담이 아니다 정말 그 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기도는 기대고 기쁨일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기도해보면 그 기도 시간은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이고요 마음이 쉼을 얻는 시간이에요 어떨 때는 야 언제 내가 이런 은혜와 이런 어,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어, 요즘은 기도의 집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것이 더 느껴져요. 더 느껴져요 기도의 집 예배팀들이 예배할 때 그때 앉아있으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해도 그냥 마음이 이상하게 기뻐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기도가 주님과 확실한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게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왜 힘드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실 힘든 거예요. 답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삶이 자꾸 힘들다.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 그만큼 우리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제가, 음, 이 기도실에 앉아서 한 시간 기도하는 법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 시간 기도하는 법.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기도는 하, 앉으면 막 방언이 막한 시간에 두 시간, 그런 사람은 이 설교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웃음> 어, 기도가 자꾸 부담이 되고 기도실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몸이 안 배이고 음, 그것은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충분히 기도실에 앉아서 한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웃음> 아멘. 자, 그러면 일단 목표를 좀 정합시다. 목표는 한번 따라, 일단 한 시간 기도해보자. 일주일에 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에 한 시간. 이런 게 지금 좀더 반응이다. 성령집에 오신 분들은 반응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목표를 정해보세요 목표를 딱 정해보시고 자, 기도가 어려운 분 도무지 한 시간이나 기도할 음두가 나지 않는다는 분들을 위해서 한 시간 기도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잠잠히 앉아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자, 잠잠히 앉아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이겁니다. 우리 기도의 집의 예배 이거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한 시간 기도하려면요, 먼저 우리에게는 막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한 시간 기도를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이거 생각하는 데 이제 그 생각을 많이 깨뜨려야 됩니다. 기도의 집에서의 기도는 막한 시간 동안 부르짖는 기도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침묵기도 있어요 한달 침묵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가 줄줄줄 나오기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고 하신 주님의 뜻은 계속 말을 이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그 말은 여러분 생각에 어, 앉아서 한 시간 동안 계속 뭔가 말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매우 중요한 단계는 침묵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이 훈련이 안돼 있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자꾸 하다 보면 됩니다 자 흔히요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좀더 다릅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한 시간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 했을 때한 시간이라도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작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제자들에게는 거저 너희들은 내 곁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 보세요. 다읽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기도는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데 제자들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그냥 내곁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한 시간 쭉 말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저 주님 앞에 앉아 깨어 있는 것 여기서부터 한 시간 기도가 시작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오늘처럼 주님 이름 부르고요. 그눈좀 감았다고. 또, 주님,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앉아있다. 주님 곁에 내가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이 이제 기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제가 앉아있습니다. 제가 좀 피곤합니다. 마음이 너무 부대깁니다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주님 내 안에 그하라 그 말씀하시니 주님 앞에 제가 좀 앉아있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저 주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되니까 부담이 안 돼요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디서 오는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집에 앉아있으면 찬양이 계속 들리잖아요. 예배자가 있든 없든 찬양이 계속 찬양도 들으면서 잠잠히 주님하고 앉아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작동시겠어요. 내가 앉아있는 동안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것. 얼마나 놀란 이건 사실입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서 내 기도를 계속 말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 시간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기도 시간만큼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실제로 믿고 누리면 돼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 자리에 앉아서 주님하고 부르고 앉아있을 때 주님 안에 내가 있다 주님 곁, 곁에 내가 있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은 행복한 기도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도절미하고한 시간 기도는 한 시간 줄줄줄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기도가 열리죠 그러다 보면 방언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한 시간 줄줄줄 말로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어렵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자영 앉아. 주님이라고 부르고 찬양도 하면 듣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쌤만의 한 시간이라도 깨 있어서 없더냐는 그 말씀은 주님은 기도하시고 너희들은 내 곁에 앉아있으라는 뜻이에요. 그게 기도실의 기도입니다. 또 여러분 또 가만히 있는 것도 한 시간도 어렵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아니 기도하러 나왔는데 웬 성경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침묵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기도를 열어주시면 계속 기도해 나가면 되지만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어, 무거운 짐이 좀 내려진 것 같은데도 딱히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성경 읽다가 마음에 부딪히는 구질이 나오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가 또 계속 연결안 되면 또 눈도 또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한 시간 쭉 하다 보면 성경을 처음부터 다정리가 내가 이번 에 이번 한달 기도실에서 시편을 읽으리라 마태복을 읽으리라 또 주님하고 앉아있다가 또 마음 편안하게 쉼도 하면 호흡도 하시고 찬양도 듣고 노래도 좀 하시다가 성경 읽고 앞에 예배자하 상관없이 또 예배자가 찬양할 때또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문이 잘 열립니다 알렐루야! 그러면 한 시간 더 쭉쭉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도 또 부담된다 자, 우리 교회는 기도 제목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다 기도실에 비치돼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도 제목 파일이 기도실 앞에 다 기도실 문 열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 교회에 나오는 이 공동체 기도 제목 이 제목을 저목 저목 읽으면서 중복기도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도 안되면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하듯이 하지 말고 한 구절씩 읽으면서 한 구절씩 읽으면서 기도를 계속 풀어낼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제가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 말해주세요 아버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다가와 주세요. 이렇게 주기도 한 가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저또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한 시간 기도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또 막, 또 시계 빠집니다 아직 20분 남았네. 그럼 또 뭐냐? 가족 이름을 부르는 게 남편 이름 부르고. 하나님, 김수건 씨. 불쌍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다 부르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게 아들 이름 부르고 친지 이름 부르고 영적 가족, 목장 가족 이름 부르고 또 행여나 생각나면 여기 있는 저 이름도 한번 불러주시고 우리 목사님 강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어, 그렇게 돌아다 보면 한 시간 쑥 넘어갈걸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여기 앉아 있어라 그걸 잘 생각해내면 기도의 자리는 어렵지 않다 기도의 자리는 힘든 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힘을 얻는 시간이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시간이고 주님 안에서의 힘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회복되는 시간이랄 거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뭐 부려물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들을 우리 교회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 기도실 얼마나 존은지 요즘은 나무교회 교인들이 기도실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참 고맙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도 가운데는못한것 들어오면 항상 왼쪽에 구석에 앉아요 왼쪽 구석 뒤에 아, 조금 저도 아,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나혼데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얼마나 좋은 점을 오 오세요 기도해 집에 이중이 맛을 아는 거죠 그분 와서 3시간 4시간 앉을때 계속 저저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그대로 제가 오늘 이야기한 대로 그냥 앉아서 주님 아다다다다다 또 하다가 성경도 보고 시다가또 기도하시다가 또때로 찬양도 하시다가 또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우리 새날 교회에 정말 꼭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정도에서 말씀을 마쳐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제가 기도는 부흥의 시작이다 막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시간제 기도할 텐데요 10시 17분인데 한 10시 25분까지 정도만이라도 이제는 오늘 좀 조용히 기도했잖아요 기도 제목 제가 띄워주세요 정말 여러분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힘을 주소서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기도해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이 전둥소리처럼 들리게 하소서 아멘 아, 꽂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가 기쁨이 되고 행복한 일이 되게 해주세요 주여 기도에 불을 주세요 우리의 심령과 새날교회에 기도에 불을 던져주세요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부흥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한 7, 8분 동안 기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한번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서 오늘 마지막은 파워풀하게 기도하는 시간 될 겁니다 기도에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제 영적기가 열려져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주님의 음성이 천둥 소리처럼 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가 기쁨이다. 기도가 나의 힘이 될 것이다. 기도로 성령님을 구할 때 주님의 임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 기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여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 심령에 기도에 불을 던져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있는 힘을 다해 우리 주여 상창하고요 기도합시다